아 저기 또 있나 이거 아니 차를 맨날 이거 차가 맨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아니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게 주차를 가끔씩 이렇게 되는 새끼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 저 아파트가 주차장에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철역이 가깝다 보니까 주차 공간 좀 여유있겠는데 꼭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번 봤는데 아 이거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요즘 주차 때문에 좀 날... 이중... 막 이렇게... 그 차선 두 개씩 잡아먹고 하는 외제차도 있잖아요 좀 한마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우선 차를 좀 대놓을게요 아니 차도 이렇게 주차하는게 어딨어?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요 이거 와... 씨. 번호도 없어 아봐요 여러분 번, 번호도 없어 미친 거아니고와 뭐야 차 벤츠 봐봐 앞에만.. 앞에만 맺치지 봐봐 2220디젤이에요 이, 이 디젤 어, 뭐.. 요즘 고유가 시대인데 디젤이 요즘 더 비싼데 <웃음> 비싼 차는 몰고 다니는 거맞네 뭐.. 참.. 진짜 어이없네 이게 제가 좀 어이없는 게 주차 때문에 좀 짜증나는 길이 많거든요 그래고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자, 이거 지금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메모지 좀 하나 꺼내갖고들어갈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차는 제가 벤치 탄다고 자랑한 건 아니고,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번호를 난 항상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. 번호, 번호도 없는 게 말이 되냐, 저게? 생각을 해 만약 에 저희가 주차 잘못하고 그랬으면 만약에 연락을 입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전화를 못할 거 아니야. 뭐라고 쓰지? <웃음> 욕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쓰지? 이렇내이렇 이렇게, 메모지 적어서 전화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벤게타렇게뒤렇게 그러면 저, 저기 내이 어.. 지금 오늘 저녁이니까 내일.. 분명히 아침에 전화 올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전화 오는 거 보고서 어.. 어떻게 상대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니 아침에 전화 주셔고 어디세요? 아니 지금 전화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 쪽지가 뭐예요 이거? 아 아침에 그차그 이거 주차 잘못되신 분 그분이세요? 아니, 본인이 지금 네, 무슨 자격으로 제 차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? 저 여기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, 차를... 차... 주, 주민이에요 저도 주민인데 네. 왜, 왜 여기다가 쪽지를 그렇게 놓으셨냐고요 아니 사장님이 차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죠 차를 그렇게 대는 게 주차가 딱 주차칸에 맞춰서 되는 것도 서로 아파트에서도 서로 불편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차도 하시면 안 되죠. 그 혼자 주차도 많이 들어가요. 내가 이렇게 사다는 거 있어가지고 보태준 거 있어요? 아까 아니잖아요. 아니 보태준 건 어, 없죠? 그런데 이게 어? 네. 네. 네. 서로 네.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굳이 이렇게 쪽지를 넣지는 없으시잖아요. 어? 어? 아, 니 선생님. 쪽지에다가 이렇게 놓지 마세요. 제가 진짜 어?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니 장인, 저는 이이 아파트에 동 대표예요 아저씨. 응, 네? 아저씨? 예. 네. 여기요. 아저씨가 본적 있어? 아니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근데 거죠.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런 걸 꼽아 놓고 아니 몇 살이야? 아니 나이를 왜 따지시는데요? 만나서 말씀하실 거예요? 예? 지금 당신이 당시, 어디야 지금? 여기 요즘 사무실에 있어요. 집 근처에 왜요? 아니 벤츠 탄다고 차 그렇게 막 대시면 안되죠 저번에도 이렇게 대놓고 말안 했는데 이번에 또 아니 가니까제 얘기 들어보세요.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길래. 얘기를왜 듣냐고. 제가 지금 기분 나빠 <웃음> 갖고 지금 아침에 전화 열번 <웃음> 했어요. 예? 아 전화 왜 이렇게 속렇면뭐 알아서 하는 거야? 예? 다음, 다음 이따구로 해놓지 마요 진짜 에? 아니 사장님 제가 어? 이 아파트 동대비를 동대편으로... 왜 돌려놓으면 좋겠냐고 아씨몇동 사시는데요? 몇 호라인이 사시는데요? 10호라인 사나요 10호라인 슈퍼라인 10호라인이요? 네. 아 209동 1 0호라인요 10호라인 네. 사나요 왜요? 자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몰래 주차놓고 근데 어이가... 아씨 저희 아파트는 209동이 없어요 209동이 그리고 10호라인도 없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지? 209동을 네. 살던 1 0호라인사샀야 인마? 뭐하는 새끼 이거 어이가 없네 <웃음> 이런 몰래 주차하는 도둑놈들이 아파트 를 분위기를 흐트리는 거야 어디 몰래 주차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이가 없네 야임마뭐요아 지금 갈 테니까 끊어요 네? 아저씨 우리가 200고동 있어요? 고동이 없는데 무슨 장, 당신이 입주민 척 하는 거야 지금 짜증나게 네?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몰래 주차, 주차하고 주차 싶으면은 주차장에다가 어? 공용주차장에 아, 하시고 연락하시고 아, 그리고 벤치 낼돈 없으면 가서 돈 내고 어 노가다를 뛰던 배달을 아, 하든 하. 하시고 아, 없으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시든지 네. 카드값을 알아서 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남의 네. 동네에다가 왜 돈을 어? 그 주차를 몰래놓고 그렇게 당당한 척 하시는 거지 지금 네.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다 차 대놓지 마시라고 알았어요? 그거는 하나 하고 일단은 어, 미안하게 계시 예. 어. 대시다요 앞으로 이 동네에다가 차 대지 마세요. 돈 내고 하세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 진짜. 네. 네. 이만 저가 끊겠습니다. 차 아. 당장 빼세요. 네? 2 0 0구동 네. 사지 마시고. 네. 그래요. 네, 미안하게 됐어. 끊으세요. 차 지금 당장 빼세요.